Thank mm -hmm. you. 아니 여기서 보시면 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그네가? 지금 이 고량 높이가 36미터입니다 해수면에서부터 36미터인데요 네. 이게 지금 그 위로도 거의 한 10미터 가까이 오. 있다 보니까 46미터 네. 40여 미터인데 이게 그날 쭉 올라가면 거의 한 40미터 정도 올라간다고 봐요 40미터가 올라가요? 네 어. 가뜩이나 높은 이곳에서 약 10미터나 더 높은 기둥에 매달린 그네 일필터요? 관상용도 아니고 사람이 타는 그네랍니다.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안전 장비까지 착용 완료. 이거 밀어, 밀어주나요?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남의 스카이워크였습니다. 배웠어요.